물속에 잠긴 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 풍류당 보라사부와 함께 소리하면 물속에 잠긴 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풍류당 AI 샤방이 저를 잡고 싶은가요? 그럼 종로 낙원동 풍류당 문을 두들겨주세요. 자, 같이 불러보실까요? 수요 풍류당이 부르는 물속에 잠긴 달입니다. 얼마나 음, 배웁시다. 배웁시다. 물속에 잠긴 탈은 시작. 물속에 잠긴 탈은. 일도 더구도 못 잡고 을. 오륙박에 못 잡고 을. 마음속에 든 마음은 <목소리도> 마음속에 든 <뜬> 마음 <목소리도> 도, 도, 도, 듯 도, 보 도, 모를 도, 라모를 도, 라 도, 속에 잠긴 도, 도, 잡을 뜨거터고도못 잡고 잡을뜨거터고도못 <웃음> 잡을 <웃음> 잡고 마음쓰 어군 하고 하고 하 마음속에 마 하고 이제 후렴 붙여드릴게요. 물속에 잠긴 다른 타르... 시작. 물속에 잠긴 다른. 타르... 잡을 도못 잡고 마음속에 든 마음을. <머래라> 아이고아아아 성화가 났네 성화가 났네 그러면 이제 얼른 치마 한 계속 입고 좀어봐